저거 찍고 싶어서 네. 네2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 네, 니다 네, 네, 그럼 한 시간만 늦춰주니다요감사합니 네, 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떡을 시켰습니다 음. 에이, 미쳤다 제가 밀떡으로 주문했는데, 누들떡으로 왔어요, 배송이. 아, 진짜, 이게 뭐야. 오, 맛있어. 아, 텐 그래, 일단, 해 음! 이번에좀산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랑르라는 제품인데 제가 인스타에서 팔로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이나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번에 자꾸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서 마스크 때문인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한번 진짜 후기가 너무 좋아서 사봤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런 앰플이 들어 있어요. 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따서 쓰는 용도고요. 그리고 얘는 그거를 이제 뚜껑으로 닫아서 쓸수 있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열개 들어 있는 건데. 이번에 공부를 하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킹 재료를 또 샀어요 짠이 책상에서 베이킹을 반죽을 하고 있는데 자꾸 밀가루나 이런 것들이 흘리다 보니까 뒤처리가 조금 많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패드 하나 샀어요. 그고또 오늘 스콘을 또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이 필요해서 하나 샀어요. 오,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스파츌러. 이것도 하나 샀고요. 예, 이거는 이제 밀대예요. 반죽 밀대.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샀고요. 그리고 얘는 바닐라 스트랙 얘도 하나 샀고. 베이킹 파우더 근데 이 베이킹 파우더가 그런 쓴맛이 없는 베이킹 파우더라고 추천을 받아서 요거를 샀습니다 새로 그리고 요거 이거. 요거는 이제 휘낭시에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휘낭시의 특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거 셰프메이드 그, 레몬틀 샀었는데, 이번에는 까눌레 틀도 같이 샀어요. 음. 요렇게 생겼습니다 음, 어떡해요. 까눌레. 여기다가 이렇게 재료를 정리해놨어요. 근데 좀 작아 가지고 일단은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써 보려고요. 먹어볼게요 떡볶이떡볶이다떡볶이 <웃음> 기어서 땀을 씻어 먹고요. 너 손님 물어 뭐... 받을 돈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응. 야 살살해 주. 리는거처이야다 응. <웃음> 아. 네. 네. 털털하고 그럼요. 잘하는 문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있나? 재뭘 응. 놀래. 그래. 도강주 나타났다. 이거 좋은 맛. 시청했어. 안 먹어봤지? 오래 m